지금 가네. <뭘> 아, 어, 신기하다. 덩치가... 덩다가... 이, 아니, 않았어, 엄마? 깜빡이, 덩이... 어. 치가어도지네반지까기감지아기기게 움직여. 고 있어. 어? 가 또. 엄마 있다니까안 돼. 아, 아 아니, 엄마 그 아니, 줄게. 엄마 그 알았어. 엄마 <웃음> 어. 두꺼비를 못들 하지마 엄마는 음. 집으서한 번도 두꺼비를 오우! 어. 막옮비를먼져이이줘 어. 어. 응. <웃음> 어, 진짜 방향을 반겼네 오 어둡게 다 들었어. 어, 이래 잘 보인다 지금 잘 보이잖아 안 보여 <웃음> 보이잖아 <웃음> 그거같아 아이스크림 그거같아 아이스크림 이렇게만 아이스크림 그거같아 아이스크림 두꺼비 멍다내 네, 두꺼비가 잠에서 이거 네. 어디갔 왔는가? 아 멈췄어 어? 야야 야, 두꺼비 간다 간다 간다 왜 움직여? 아직 멈췄어 엄마 쟤쟤 이대로 챌린지. 쟤 이대로. 근데 진짜 느린 거다. 괜찮을지 야 쟤네. 잠깐만 볼까? 이스. 숟가를좀 움직이지 않을까? 가까이 해 봐. 줘 봐. 저거. 어, 완전히 그 포복 자세 알아? 땅에딱 기어가는 거. 우후, 움직인다. 발다리 빠진 거 같아. 자야를 <hst> 그만두이다. 그동이다이그동이다그만두왜그만두지 않고 그만두다. 그만두다. 그두 그만두다. 그만두다. 그만두다. 그 그만두다. 그만두다. 그만두다. 그그냥두다그만다 아니오. 파리. 아니, 아니, 가니리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움직이니움직아다 아니, 아니, 아 잡고.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 들어서 나봐. 이게 거한거 아니야? 흔다고 뭐야 이거 뭐야? 아니요. 달팽이 사람. 달팽이는 달팽이. 안어달팽이 아, 달팽이. 달팽이는 안 죽어? 어 움직였다. 이거 잘 나나 봐. 이거 잘 나나 봐. 이 집이 어딘까고이 어머 달팽이다. 달팽. 달팽이. 달팽이 누니다 진짜네. 날뻔 봐. 똥같 똥. 같아, 똥, 같아, 똥. 가는 거 아니야? 부이들 어, 어. 방향이 우리 방이야아 아. <웃음> 그림자 나 그림자 어, 어디 어 그림자 뭐 그림자 여기 밤에도 활네 이거 <웃음> 그림자 그림자 그림 그림자, <웃음> 그림자. <대박>. 그림자. <웃음> 어? 왜보인가 미술도 까랑만 엄마가 무섭거라 왜얜더 뚱뚱하다? 근데 언니 어, 귀엽게 생겼 아니 어 눈, 눈, 어? 눈 봐봐요 눈이 귀엽게 생겼네 는 엄마, 엄마 얘네 똥살라는 거 같애 야, 어, 어, 어, 얘는 뒤로도 간다? 엄마 얘 똥살라는 거같지 오, 얘 뒤로가 엄마 내가 보겠지 그거 같아 그거 개가 되게 멍멍이? 개잖아, 그 길이 꼽게 이거 뚱뚱한 꼽게, 맞지? 어, 왜 여기 다리.